s h e a little 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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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2한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얘네가 전달이 됩니다. 엄그렇거든요